아 망했다. 시간 지나면 좀 풀리겠지? 일주일 후 뭐야? 똑같잖아? 샴푸를 더 많이 해보자. 2주 후 역시 난 파마가 안 어울리나 봐. 남자분들 이런 경우 많이들 있지 않나요? 이건 미용사의 잘못, 고객님 모발의 잘못,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손질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살짝만 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것 또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을 다 바르는 게 아닌 파마를 풀 공간만 세심하게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르게 되면 다시 생머리로 돌아가니까 주의해주세요. 아까 처음의 영상이 기억나시나요? 앞머리 부분이 뻗치는 이유는 이마 M자 헤어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롯드로 조절이 힘들답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말면 빨리 풀리고요. 특히 앞머리도 앞머리지만 옆머리도 저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미용실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다면 정확한 내 눈을 의심치 마시고 담당 미용사분께 꼭 얘기하셔서 예쁜 머리 오래 유지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